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소식이 있다면 바로 짜잔! 네 크리스마스죠? 네 크리스마스 날 어, 저는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어, 여러분들은 어,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들은 다 세우셨나요? 음..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음,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어, 못 보신 분들은 후회할지 몰라요 왜냐? 이번 콘서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, 재밌습니다. 아, 그래서, 아, 뭐, 티켓팅이 다된 상태에서, 뭐, 지금, 뭐, 오실 수 있는, 못 오신 분들은, 뭐, 티켓을 못 구하신 분들 꼭 오시길 바라겠고, 요 이런 얘기보다는, 아, 못 오시더라도, 아, 마음은 함께, 네, 마음을 함께 같이 한다는 그런, 어, 마음을 그대로 저는 전달받을 거라 믿고요. 네, 그 마음 담아서, 저는 또, 무대에서 멋지게, 아,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열심히,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2013년이 이렇게 또한 해가 또 저물어 가네요. 어,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음, 그리고 저희 어, 신화 멤버로 비롯해서 또 저까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이만 메리 크리스마스.